굴 잡으러 갑니다. 굴 따라 갑니다. 예, 다시 덕. 얘기하셔야 돼. 구이덕 따라 갑니다. 큰거 이만큼 따갖고 와서 <웃음> <웃음> 보여드릴게요. <웃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캐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 굴 캐러 갑니다. 굴. <웃음> 와, 완전 굴밭입니다. 굴밭. 음, 불밭 이게 다시마아닌요다시마 다시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물도 깨끗하니까 음, 와 음. 음. 음. 음. 음. 오, 이거 봐. 먹어, 먹어. 이거 봐. 오거 이거 오우 구리 엄청 커요. 예, 구름 구름 나중에. 구름 나중에. 안갔았어 아유, 이거 그냥 잠시봐. 지금 사장님 구이덕 캐는 것 같은데. 네 구름 이따 근데 습니까안 보여, 아직 안 나와. 이거 개 아니야, 개? 개다. 살아 있는 거 아니야? 네 살아 있어. 오, 와. 라면, 라면 먹어야겠다. 와, 어떻게 그냥 나와 있어? 손전등을 들고. 어. 그래 <웃음> 빨간 게 이거. 진짜, 이, 이, 이, 이, 진짜 이, 네, 저번에 것 딱다리 놓고 그물에 눕혀 놔야 돼. 자기 건 얻었어. <웃음> 신기해요. 개 <웃음> 개가 그냥 내 눈앞에 팍 <웃음> 보이는 게또 있을 거예요. 와. <웃음> 어 신난다. <웃음> 재밌죠? 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재밌는데요 가만있봐 여기 좀 돌아다녀 볼까 우리 누나 내가 이거 올린 거 동영상 보면은 보고 싶어 <웃음> 내가 고사리 <여기> <웃음> 우와 우와 되게 큰 건데 이번엔 더큰 건데 우와 이것도 보세요. <웃음> 오 마이 갓 우와 색깔도 아주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그냥 아. 야, 진짜. 우와 이것좀 보세요. 얘네들왜안 움직여? 총주까 나왔어요? 어디? 어디 보자. 어, 그냥 물개가 하니까 미끄러져 쑥 들어가 버려. 어디? 저기 툭쳐 나온 거죠. 와. 이거요 물개 주 이거 그냥 게물기가 여기 수... 많아 갖고 이게 구이덕이랍니다. 구이다. 구이덕. 이거 응. 그냥 어, 손으로 어. 이렇게 딱못 잡아요. 작살라. 손으로? 아니 손으로 이렇게 딱못잡아요 안돼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우와 저 고름 말아가지고 이게 정말 구이덕 이게 코코끼리 구이덕이라고요? 캐내면은 팔뚝만 한 팔뚝만 하답니다. 맞춰. 우와 여기만 <놀람> 건들면 썩 들어가. 썩 들어가지. 미 며네들이 물지는 안안 올래나? <웃음> 쏙 들어가 버렸어 진짜. 그럼 미역 때문에 밑을 볼 수가 없었어. <목소리> 오 여기 있다. 오 어, 여기 있다. <목소리> 와큰거 <우와, 목소리> 밑에 살아 있는 거야. 와.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되게 커요. <목소리> 이거 저, 마트, 마트에서 살면 비쌀 텐데. 회 <목소리> 먹잖아. 어. 여기 물 속에 있는 게. 이게요어뭐 밟았는데 내가 또. 와우 그게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오 마이 갑자 손가락 잡고 오와 아니 발에 밟혀갖고 뭔가 했더니 되게 큰일이야 잡고 오. 있어요 오, 아니 어 나왔다 나왔다 오와 오마이가 오와 어기적이 아니라 개장으로 왔는데 오와 뭐 싶을 모었네요개새끼 봐. 어, 새끼 놔 주고. 응. 어. 또 느껴져요? 또오 마이 갓. 또 있어. 아, 이거는 뭐가 붙었네, 오래되네. 아니 발을 쓸고 다니면은 편해. 오늘, 어, 오늘 개 파티 하네. 개 파티. <웃음> 너풀러죠어 <구부러져.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와. <웃음> 이거는 약간 좀 다른데. 얘는 잡아도 되는. 저대가 거는 네못 잡아요. 어, 여기. 우리 대망 쳐도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또. 오 마이 갓. 그냥 뭐 이거를 그렇게 다는데 밟았다 하면 나오네. 밟았다 하면 나와. 쎘네쎘어 응? 개망치 온게시커럽겠다 아우. 그치지 예. 엄마 계신 에 뒤스. 알뱅거같아 되게 통통한데요. <웃음> 통통해. 우리누나 당장 비행기 타고 올거 같은데. 어, 누나 누누... 누나 맨날 오고 싶어요. 내가 고사리에 올린 거 먹, 찍어서 싫은데? 이렇게 에,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뭐, 못 오게 해야지. 왜? <웃음> 에? 어, 뭐 있을때도 없고. 에, 에, 에, 에, 아니 형님이 잘 사시잖아. 어, 또 자, <웃음> 어 여기. 고 문세, 여기, 여기 패밀리가 있네. 있네 패밀리. 여기 있다. 되게, <웃음> 되게 어, 큰거 같은데? 어, 어쩌면. 이거? 이거? 아 어. 오, 아, 대단해. 오, 아 이게 이대만에 자란다고? 오, 그거 엄청 큰거 같은데요? 진짜 그대개네대개 오, 와, 완전 초대형이네, 초대형. 조금 그냥 발굽만 남아. 와, 대만을 내리자고. 아 어, 재밌네. 혹시 모르잖아. 또 있어요? 또 있어. 문어가 들어올지도 문어 좋죠, 문어. 오 아, 마이 아, 갓. 이거. 어, 그거 봐. 와, 엄청 크고. 어. 어. 우와. 음. 오른쪽으로 가서 얘들 잡아줘야 돼. 부 구이독을 다 먹을 거야. 얘네들이. 음. 어그렇지 야. 야. 야. 야? 오 마. 야? 와, 엄청 크다. 어 무거워. 이거 한 곳에다 놓고. 어. 야, 이 잠깐 사이에 그냥 쏙는데 어, 여기 뭐 밟았다. 예, 여다 조그마하다. 예. 한국 사람. 어, 거 어디? 우와. <웃음> 이 이쪽으로 올수록 겁나 커지네. 그렇게? 예. 어, 네. 뭐, 저게. 아니, 내가 저거 고어 오늘 개국 먹네, 개국. 오, 오, 오 마이, 마이 갓. 갓, 진짜 크네, 완 이거 또뭐 어떻게 이요 지금 필요해요? 빼야지더 빼야지. 어. 많이 생기는 게빼잖아요 어. 네, 맞아요. <웃음> 손가락 잘릴 <웃음> 것 같아. <웃음> 어, 무거워. <웃음> <웃음> 잡으셨나? 뭐가 있는것 같은데 저리가 나야 이제 네 그러게요 굴보다 개네 굴보다 개 어! 저못뭐 밟았다 니다 어우 개다 그냥 밟으면 나오네 밟으면 나와 응? 개박 먹어야겠네. 와 어쩜 이렇게 커요? 제 손가락과 비교해 보세요. 오 여기 아, 타른 조개 있다. 오크다 조개도 점점 커져. 오. <웃음> 오 마이 갓 엄청 커. <웃음> 와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끼인데 한 끼? 이거 이것도 저, 뭐야, 바베큐에서 굴에, 굴에다 이렇게 먹는 거고. 응. 아. 너네들 이거 조개 다 먹으면 안 돼. 얘네들이 조개 까먹는 아, 거 아니야? 응. 네, 주고 아. 아니, 어떻게 밟, 응?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밟어갖고. 여기 또 보이는 거 같은데요? 네, 아우, 개다, 개. 응? 오케이. 저 밟았어요. 예. 응. 응. 어. 오케이. 인이네여기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오. 예. 어. 네. 아. 너무 쉽게 이 잡히는데요. 너무 쉽게 잡히는데. 가지고 오마이갓 oh 이거 저... 도망잡지네 그래요 너무 많다 엄청 많다 자 여기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호미질몇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캤습니다 오늘 조개 굴 바베큐 <웃음> 맛있게 먹게 생겼습니다 구이지 네. 바베큐 여기 지금 밀물이 돼 갖고 아니 썰물이 돼 갖고 쫙 빠졌는데요. 또 들어온다. 원래 여기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 바위들 보이죠? 위에는 집이구요 네.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올라옵니다. 예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이 쫙 빠진 거예요. 이쪽을 다 캐면은 한가마 나오겠죠 한가마. 네. 어, 심심해서 어. 내려오고 싶어. 어? 음. 물고 빠가작 빠가작한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물고 물고 하더라고.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네. 프레시해요. 네, 아주 고소한데요, 고소해. 알데기. 되게, 되게 고소해요.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갖요또 하나 뜯었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알이에요 빨간 게 네, 너무 이쁘고 어디 한번 음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 고소해요 고소하고 어, 무슨 국 진짜 양념 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웃음> 아 그건 <웃음> 일편이 편하면 되지 <웃음> 와 이것 좀 보세요 김나는 거 사고 주본도 <웃음> 그 <지도도> 깨끗해야지 <웃음> 아니요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걸더 좋아해요 딱 꾸민 거보다 우와 <웃음> 불좀 보세요 이큰거 따끈따끈하게 예, 네, 아까 저기서 잡은 거 이렇게 바베큐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예 네, 바다에서 잡아온 거 바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바소스 예, 토바스 음. 하나, 토바스코 소스하고 레몬, 레몬 살짝 바르면 끝. 그럼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꿀맛이죠. 어, 미국스타요. 꿀맛. 미국스타요. <웃음> <웃음> 미국 <스타일. 웃음> <웃음> 드셔봐요.는 자 이번에는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가 쩍벌어져 있습니다. <웃음> 아, 예. 막걸리도 있어요 막걸리 네. 국순당 막걸리 90, 99센트 주고 샀어요 어제 <웃음> <웃음> 엄청 싸죠 1불 한국보다 더싼거 같은데요 그죠 며칠 전에 2발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 유효기간이 약간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 네. 그래도 맛은 있어요 괜찮아요 안 죽을 거 같아요 예? <웃음> 네. 아니 음. 드셔봐요 이거 먼저 네 아, 아니 너... 초대형 굴이 그냥 쩍 벌어졌습니다 쩍, 천둥 소리 나듯이 그냥 쩍 벌어졌고 와, 끌네끌어 끓어 네. 뭘뭘와 너무 배불러서 지금 말이 잘안 나요 쉬고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여기가 제가 1년 반 전에 어, 1년 동안 산 집 <웃음> 여기서 렌트 해갖고 사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좋죠? <웃음> 제가 어제 여기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집주인 분들 보고 싶어 갖고요 이렇게 왔는데 집주인 분들 보고 나서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맛있게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어젯밤 여기서 잤습니다 바다가 있죠 이게 섬이에요 음, 개인 섬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 물이 빠지고 있는데 한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 되면요 이게 물이 더쫙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가서 어, 굴도 잡고 구이덕이라고 어, 조개들이 큰 조개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잡고 어, 제 주인집 분들하고 어, 그러려고 합니다 이따가 어, 굴 잡고 구이덕 잡고 조개 캐는 거 어,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뒤에는 하얀 눈 덮인 산은 올림피아 내셔널 파크라고요 국립공원입니다 어, 제가 옛날에 여기 살때 그냥 가봤는데 어, 굉장히 좋아요. 캐나다하고도 음. 가깝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캐나다 핸드폰 시그널이 잡혀요. 웰컴투 캐나다 이러더라고요. 음. 아무튼 아... 오랜만에 음, 정든 고향 같은데 와갖고 어, 마음이 쫙 놓이니까 그냥. 긴장이 쫙 풀어져서 그런지 어, 잠을 잘 잤습니다.